네, 자 오늘은 제가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제 요약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도 방문가 3월 달부터 서 시험 보실 10월 달까지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실 요약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,4월 오후 기출 특강에 사용할 기출문제집도 이제 오제 나왔었죠 오늘 이제 요 책이 저희 집에 배송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한번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에 보시면 뭐, 네, 뭐 같은 내용이네 자, 이렇게 제 목차가 있고요 자, 보여드리고 싶은 게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에, 완전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 녹색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색깔이긴 한데 너무 이쁜 색깔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책이랑 이제 자꾸 넘어오네요 이렇게 펴 볼게요 자, 우리 내용들이 좀 복잡한데요. 사실 이제 이 압축된 문장들을 읽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, 어, 해당 지문들을 공부하고 바로바로 바로 옆에다가 이제 기출됐던 지문들을 연습으로 실어놨고요. 여기는 답이 없잖아요. 이 답들은 뒤쪽에 제가 쫙 순서대로 해놨어요. 맨 뒤쪽에 제가 이제 별책부록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. 뒤쪽에. 이 뒤쪽에 요 이제 정답들을 자꾸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. 너무 이쁘겠죠? 이렇게 브록으로 해놓은 겁니다. 저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면, 이제 등기를 먼저 넣었고요. 지적을 이제 뒤쪽에 넣었는데, 어, 지적법 부분이나 등기법 부분이나 해당 이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넣어 놓고요. 옆에는 참고 내용도 있고, OX 지문도 있고요. 항상 단락마다 이런 걸 넣었어요. 그래서 핵심 지문 정리. 오래 책에만 있는 겁니다. 작년 책인 이게 없어요. 핵심 지문 정리로 해서 요거 공부하신 내용 중에 시험에 나왔고 나올 것 같고 제가 집어넣어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예습도 이걸로 하시고 복습도 이걸로 하시고 수업은 이걸로 같이 들으시고 예습 복습은 이걸로만 계속 반복해서 이 질문들을 깡그리 외워주세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, 지어 문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핵심 질문이 지번에 관련 질문이 쫙 나와 있죠. 그죠? 지목에 관련한 설명을 쭉할 겁니다. 자, 하고 나면 또 넘기면 이렇게 해서 핵심 질문을 또쫙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당 부분 부분마다 단락마다 핵심 질문들을 전범위에 걸쳐서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올해 합격의 키가 될 겁니다. 얘네들은 배우고 익히고 읽고 해 가지고 완전히 암기를 하시고 이 문장들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한두 개씩 바꿔 가면서 연습을 또 시켜 드릴 거예요. 수업시간에 프린트도 드리고 자꾸 화면에 띄워 가지고 읽게 하고 계속 연습해서 실제 시험에 적합한 지문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자이 기왕에 봤으니까 자 이런 교재의 요약집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기왕에 봤으니까 기출문제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아쉽게 사진이 안 들어갔는데 자 기출문제 집은 이제 단색으로 만들었어요 단색으로 만들어서 요거 의 지적을 먼저 했는데 수업은 이제 등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, 예를 들어서 등기총론이다라고 하면요. 그죠? 예. 그래서 기본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해당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을 또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가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보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기출은 됐지만 어, 따로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줄이고 놨습니다안 보셔도 돼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이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문제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연속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물론 뭐 필요 없는 질문들은 이렇게 볼 필요 없다고 라 표시를 해놨고요또 이제 주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라 하면 그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해설한 다음에 유제들이 있죠? 있죠. 유사한 문제들을 연결해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13-1, 13-2 이런 식으로 유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. 이거는 오전에 기본강의 이후에 오후 기술특강으로 수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책도 너무 편집이 이쁘고 정말 핵심만 모아놨기 때문에 두께도 얇아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시죠? 그래서 두 권을 가지고 3, 4월 강의 그리고 요약집은 요, 요 5, 6, 7, 8, 9, 0까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교제니까 이쁘게잘 관리하시고 아무거나 막 빅빅 치지 마세요. 필기 같은 거막 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이거는 정말 없는 거 없을 만큼 제가 내용을 충분하게 실어 놓고 거기다가 핵심 지문 정리를 또 정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도 뭐더뭐쓸게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추가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서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 이 핵심 지문 정리를 위주로 해서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, 교재 소개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